아, 여보세요? 어 아, 기물? 음... 그냥 메뉴얼 박스 만뭐 있기는 좀 심심할 것 같고 스트릿 할때 땅에 있는 철판이나 나무 들 같은 거 보드로 고정해서 범프 만들잖아 합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? 뉴얼 패드 끝에 범프를 설치하는 거 됐다 도움나 봐 비행기 타고 오는거지? 당연하지 그리고 오케이. 사람들한테 10시까지 나가지 말래딱나 그때 깜짝발만 할거니까 아무도 나가지 말래 알았지? 알았어 여기 9시까지인데? 오케이 끊어 어